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고용 피 k 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지난번 WD 블랙 D10 모델에 이어서 같은 블랙 라인업인 SN750입니다 지난번 D10이 8TB에 육박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를 상징한다면 SN750은 블랙 라인업에서 속도를 무기로 한 M.2 NVMe s s d 예요 자 그럼 바로 박스 언박싱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요 이번에도 역시 검정색으로 뭔가 고급진듯한 디자인의 박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각도에 따라서 WD 블랙이라는 문구가 나와있어요 굉장히 신경쓴 패키징이라는게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SSD 외관을 확인할 수가 있게 구멍이 나있고요 이번에 제가 리뷰할 제품 같은 경우는 250GB 모델입니다 이 SN750 같은 경우는 250GB, 500GB, 그리고 1TB, 2TB까지의 모델이 있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 3100MBps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HDD 같은 경우는 250MBps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거의 10배가 넘는 속도죠 그리고 1TB의 모델 같은 경우는 3470MBps의 더 속도의 향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제품의 상세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은 아까 말씀드린 up t to 3100이라는 문구가 있고 64 레이어 3D 랜드 설계를 해가지고 최대 2테라바이트라는대용량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보증기간 동안 주어지고요 PC l i e 3세대 4레인을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SATA 방식 SSD보다 탁월한 속도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요 이렇게 바로 SSD가 나옵니다 보시게되면 ssd 자체도 올블랙으로 금색깔만 칠해져있다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제가 맥북을 쓰죠 근데 맥북 사용자는 안에 부품을 갈아 끼워서 사용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M.2 NVMe SSD를 선더볼트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구매를 해왔어요 이런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아요 제가 구매한 거는 10만원이고요 최대 속도 2800MBps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 SN750이 지원하는 3100MBps의 속도를 테스트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빼야되는데? 안 빠지는데? 이제 SSD를 케이스에다 끼워줄게요 하아씨 <웃음> 이거 설치됐다 어렵네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이제 이 녀석을 맥북에 연결을 해서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쓰기 속도가 2490까지도 나오고요 읽기 속도는 2580까지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케이스 자체가 2800까지밖에 속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N750의 최대 속도인 3100MBps까지는 지원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윈도우, 데스크탑이 없기 때문에 하...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조사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s n 7 5 모델 같은 경우는 직접 메인보드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용량 모델에 따라서 3100에서 3400까지 준수한 속도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확인한 영상 링크 같은 경우는요 아래에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고요 이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주셨어요 현재 이 SN70의 가격대는 용량에 따라서 최소 7만원에서 최대 56만원까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성능에 비해서 생각보다 준수한 가격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고 발열 문제 또한 잘 잡았다고 해요 이 SN70 같은 경우는 모델이 용량에 따라서가 아닌 박열판이 달린 모델과 달리지 않은 모델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박열판이 달린 거는 조금 더 준수하게 발열 문제를 잡아줄 수 있지만 박열판이 달리지 않은 모델도 또열 관리를 준수하게 잘 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WD 블랙을 위해서 제공되는 무료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요 SSD의 모니터링과 디스크 모델, 펌웨어 버전, 게임 모드 기능 실행 등 실시간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안타까웠던 점은 맥 버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 SN75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본체 몸값보다 비싼 이 케이스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확실히 다른 SSD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4K 작업을 할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여행을 하거나 작업을 할때이 백업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간적 절약을 할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맥북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저장 공간 SSD를 확장시킨다는 게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IT 관련 이런 제품 리뷰를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윈도우 OS나 이런 데스크탑 관련된 준비물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은 제가 점차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와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SN750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